애니몰로우 네, TV. 안녕하세요, 애니몰로우 TV의 테드입니다. 자, 두 번째 대구 수족관을 왔습니다. 바로 수초닷컴인데요. 야? 모두들 아시죠, 뭐 성지 아닌가요? 대구 수족관의 성지. 네, 그래서 수초닷컴 왔는데 한번 어, 여기는 좀 이렇게 좀널찍넓찍하게 있는 것 같아요. 어, 용품실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우! <웃음> 와 좋은 시기였어. 여기는 여가 중거 같아요. 아여가제도여가제 네, 근데 네. 지금 제가 딱 그거 느낀 게 있어요. 네. 다들 하이여왕에폭600 아. 이상을 쓰시는 거예요. 왜 같은데? 대구 쪽이라고 왜하이여왕 아까 트라이톤도 그래, 그랬잖아요 아, 그래서 이쪽 유행인지 모르겠어요. 아저는뭐 이유가 있는줄 알았어요. 아유, 모릅니다. 아 모르겠네요. 알겠습니다. 한번 계속 돌아볼게요. 이 시원한 맛이 다르네아 이렇게,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파시네요. 아 유목들이? 그놈의 유목 좀 그만 보세요 아니, 다 금액이 적힌 게참 아, 좋네요 네. 아 오케이 유목정찰제 유목, 아. 네. 유목 사고 됩니까? 네? 그 저는 수족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네. 이렇게 금액이 적힌 게참 좋아요 아. 저는 네. 왜냐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조금 그렇고 네. 이렇게 딱 금액을 적어주시니까 금액이 명확하게 없네 네. 다 이렇게 이렇게 두께 두께가 뭐 사이즈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쪽은 바닥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용춘관이었나요? 예, 용춘관 아 잠시만 아까 근데 했는데 어항 크기도 큰데다 펜던트 형형 네. 펜던트 조명을 이렇게 쓰는 거였군요 예, 어, 네. 네, 알겠습니다 또 펜던트 형이거게 <웃음> 뭐지? 어 먼저 세팅을 다 나오네요 이렇게 아 이렇게 좀 세팅을 해볼 수 있겠구나 네. 아 근데 진짜 구매할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, 이거는 진짜 이렇게 진짜... 세팅을 하실 수 있는 그건찾아준요자 그건 계속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뭐 히트한 것 같고요 네. 뭐 여가기도 보이고 뭐 이렇게 오 이런 아이템 진짜 지인다 유리뚜껑 아그 다음에 여기 루바망 점프상 방지도 되고 뭐 이런 시어통도 만들고 이런 것도 좀... 네. 일단은 일반적으로 물 생활을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네.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 뭐 오시면 뭐 아무거나 다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. 기본적으로 싹 세팅을 해 놓으셨네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는 이 세팅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이런 아.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음.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용품점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번 생물실도 한번 가봐야죠 죠그렇 네. 가시죠. 예,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일단 좀 좋은게 주차공간이 넓어요. 아, 그리고 오른쪽이 옛날에 수초농장이었는데 예. 이게 지금 군이 그쪽으로 예. 옮겼다고 하십니다. 예. 수상으로 재배하던 곳 아.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군인 수초농장을 찾아가 보죠. 예. <웃음> 네. 오, 오, 괜찮은데. 네, 수초농장을 찾아가겠습니다. 아. 수술자. 수초, 역시 수초닷컴이라는 이름이 맞네요. 뽑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. 어. 자, 여기서 제... 조명을 보면 예. T5죠. 예. 이렇게 자체 개량하신? 아. T5 조명들인데 확실히 이게 전문점이다 보니까 예. 수초에는 확실히 어. T5가. 아. 네, 맞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로탈라. 타라구나. 로탈라 하라가 진짜 예뻐요, 이거. 제 수조에 있는 제. 일단 여기는 수초.. 수경장 같은 거 같아요. 수강공간이고. 네. 그리고... 그다음에.. 이거 너무.. 어, 신경도 있는데? 수조이다 네. 레알.. 레알 연못 수조 아닌가요? 이 깻잎 같은 건 뭐지? 깻잎이가 따서, 나... 따서 먹으면 되겠죠? 그잎 따서 먹으면 죠잎 따서 먹으면 되겠할까요거기에수 추출시간이란 말볼까요 이거 수초, 아, 수초 네. 축이 한장인 것 같고 아, 네. 여기 마음에 드는 수초 있어요? 저요?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수초 뭐만 하지는 알겠다 뭐요? 이거 얘기하겠네 빨개서 아닌데요? 아, 뭐, 뭡니까? 저는 이거예요 아 역시 아, 정경 너넌 하는 거 한강 같으시네 네 좋습니다 음.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사장님 농장에서 오는 것 같아요 아 구미 네. 군위. 군위 안에서 군... 구미. 구미예요? 군위라는 데가 있어요? 군위가 있지 않아요? 뭔 소리예요? 아, 있을 수도 있는데. 네. 아무튼 전 구미라고 들었는데? 자치 농장에서 가져온게 이게 아닐까 싶네요. 이렇게 해서 그냥 네. 수상으로 키우셔가지고 음. 예전에 아까 그 비닐하우스에 네. 이런 것들이 다 깔아있어요. 아 네,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옮겼다고 하시니까. 좀이다 한번 여쭤보죠. 네, 이렇게 있고, 여기도 있네요. 이렇게 딱 칼로 잘라 파시네? 이거 좋다나? 이게 수초가 예. 사장 농장에 가져오시네요 예. 예. 아 예. 네, 직접 군위에서 군위죠. 군위 군위 군 군위 군위 군위 아 군위 맞잖아. 군위가. 있 네. 만져도 되나? 군위랍니다 군위. 아, 맞네요. 군위에서 오는 직접 재배하는 수초. 군위. 예. 군위 군위 많고요. 수초 식재 방법까지 이렇게 다해보셨어요 음. 자 이렇게 어 생물과 수초 이런 관이 있고 이제 한번 갤러리관인가 거의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거의 사장님이 거기 계시다 그래서 어 그쪽으로 가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어 여기가 이제 따로 갤러리관을 이제 지금 만들고 계신데 습격이라 그랬나 네. 급습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렸죠 아니요 어. 안녕하세요 사장님 <목소리> 아예예 <네네. 웃음> 네, 갑자기 창이 와어아그불습니다 <목소리> 네. 아, 예. 아, 예. 아직 도맙이 없고 여기가 이제 갤러리관이죠? 예 네. 네, 옛날에 한 4년 전 오픈 때부터 하려고 했다가 아. 이게 창고로 썼다가 쇼룸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, 아 네, 소리로 네, 창고 다 치우고 네. 손님들 휴게 공간으로 우리 매장에 이제 이제 늦지만, 이제 앉아가 쉬고, 쉬실 데가 없어요, 손님들. 아 그래서 그 의자도 이렇게 좀 배치해서 아 앉아서 이런 감상도 하고 예. 가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보내고 예. 있어요. 아까 생물실 돌아보다가 네. 수초를 이렇게 판매하시는 거 맞는데 직접 재배하셨다고? 정경수초 같은 경우는 예. 기존 손님들께서 소일에서 깔아서 예. 드라이 스타트해서 이렇게 키우시잖아요. 그걸 예. 우리는 그대로 어, 손님과 똑같이 모판에서 재배해서 아 소일하고 같이 드리는 거죠. 아 그래서 이제 소일에 바로 꼽기만 하면, 예. 바로 그냥 뿌리가 안에 그 솜털 뿌리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, 어 바로 그냥 스타트 하는. 소일까지 같이 주니까. 예. 야, 그렇죠. 묶여있으니까. 예. 예. 소일하고 어. 같이 이렇게 우리 잔디 떼신 듯이 흙하고 같이 주듯이그러니까 아까 예. 좀 놀랬어요. 저희 예전에 성미화할때 그런 거 떼서 이렇게 어. 쌌거든요. 한로 예. 이렇게 다. 예, 그 <웃음> 깜짝 놀랐어요. 아까. 그래서 길게 해갖고 바닥에 꼽기만 하면, 옆으로 어. 바로 뻗으니까 아주 신속하게 네. 뻗어가고, 성공 확률이 많이 높아요 예. 근데 기존에는 흙을 씻어버리고랑 솜털 뿌리가 다 손상이 돼서 아. 다시 뿌리 내리고 하는데 그때좀 힘들 수 있는데 예. 이거는 꼽으면 바로 그냥 스타트 됩니다 그럼 정경의 성패는 뿌리다 솜털 뿌리가 얼마나 그 솜털 뿌리에서 영양물을 먹고 하는데 음. 그게 씻으면서 손상이 다 되어버리면 또 새로운 뿌리가 나올 때까지 그때가 네.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계속 실패 많이 예. 했으 네, 예. 그것 때문에 아니, 저는 네.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는 수족관 전국에 네. 있나요 뭐 맞죠? 많습니다. 아 많아요? 아니세 저희도 뭐 그냥 수초 농장이 이제 그 별도로 여기서 네. 하다가 네. 실내 실외 아. 다돼 있고. 제가 아마 그 비닐하우스 봤으면 선도였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나중에 예. 한번 그 미스트 분부도 했었고. 네. 네. 네. 자동으로 분무되고 네. 네. 자동화 시스템 다 있기 때문에. 아. 아. 그럼 상태를 보고 아. 양액 그 물통에다 비료 아. 조금 양액 같은 거 조금 아. 넣어가지고 예 보물로 재가 비닐하우스 통째로 가져가고 싶더라고. 혹시 그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가요?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네이처 플러스 비오톱 오, 뭐, 비오톱 정도 생태계 아, 레이아웃에 또는 자연스러움을 담아내는 그 수초가 수초가 이렇게 꾸며내는 자연의 모습 음, 그런 음. 것들 이 좋습니다 자 어,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여기서 끝내고 저희가 또 2부 가서 어, 사장님 인터뷰 좀 상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때 뵙겠습니다 아, 아. <웃음> 취미가 업으로 되면 안 좋다 하는데 저는 너무 더 좋아요. 아... 지금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기를 야... 만난 것 같아요. 예, 네. 예, 막 적성에 맞아가지고 아침 예. 일나면 오늘 뭘 해야지. 아침 일어나자마자 뭘 생각나고, 뭘 생각나고 어... 오늘 가서 환수도좀 해야지. 아, 아, 아 수초 보면 아직도 이제 엘리리랑 네. T5랑 갈리잖아요 네. T5랑 엘리리 중에 추천을 한다면. 아 예, 그제 형광등이죠. 수초들이 싫어하는 빛을 가리려고 색소를 내보내는 거니까. 이모로 TV.